안녕하세요 쪼암입니다 이번 영상은 루덴과 리안드리의 총정리 영상이구요 영상 순서는 결론, 분석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결론은 리안드리는 탱커가 있으면 좋고 탱커가 없으면 은 루덴이 훨씬 좋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으로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보통 신발하고 1어가 나오면은 평균 9레벨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9레벨로 맞추었고, 어, 리안들이 먼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격이 리안들이 3,400원에 신발 1,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총 4,500골드인데, 탱커 기준은 터화공의 헤르메스, 루비수정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체력 500에 마저 50이거든요. 이걸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여기 탱커를 보면 체력 500에 마저 50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니안드리로 풀콤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데미지가 1740이죠. 여기서 원딜은 보통 1코어로 공템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체력이랑 마저를 안올리기 때문에 체력하고 마저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딜은 1999 데미지가 나왔죠? 자 이제 루젠으로 바꾸었고 똑같이 체력 500과 마저 50을 늘린 상태입니다. 이제 풀콤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방금 데미지 보셨나요? 1742로 봤는데 어 비교해보면 리안들이랑 비슷하죠? 자 이제 원딜로 시험해보겠습니다. 원딜은 2019 데미지가 나왔죠. 그러면은 원딜보다 데미지가 20 높은데 데미지가 별 차이 안나요. 근데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 메아리가 두번 터졌죠. 그러면은 이동속도가 15%가 두번이나 터졌다는건데 데미지가 오히려 높은데 이동속도 유틀까지 가져오는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 이해하시겠죠? 왜또 원딜한테 후반에 줬냐 신화급 기본 효과 아이템이 리안드리는 스킬가속 5 요덴의 폭풍은 마관 오거든요 근데 이게 후반 가면은 보통 극후반까지는 안나오고 후반까지 나오면 4코어라고 치는데 마관신의 마관까지 프해서 마관이 39가 돼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4코어가 나온다고 치면은 여기 보면은 마관이 39 40%죠 이정도면 그냥 살짝 또습니다 그리고 이정도면은 보통 16레벨이 되어있는데 궁 데미지가 한 2300돼요 16레벨을 한번 찍어보면 2329 보이시죠? 근데 여기 또 메아리 데미지까지 있습니다. 궁 데미지만 5 6 0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침묵 뭐 W크까지 들어가면 장난 아니겠죠? 이래서 탱커가 없을 때는 루덴이 더 좋습니다. 유틸까지 챙기거든요. 근데 탱커가 있을 때는 리안드리가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정글링은 리안드리가 살짝 더 빠릅니다. 루덴 언급을 자주 하는 건 리안드리의 인식은 이미 좋고 루덴도 좋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약파하는거 아니구요. 랭게임 그렇죠? 30판 이상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